이제 집에 가자 이쪽으로 가야된다니까? 장수씨 장수씨 갑시다 와씨 장수씨 이젠 집에 가자 가자고 가자 장수씨 가자 엎드려 엎드려 말랐는데 가자고 일로 가야지 와 진짜 가자 그만 가자 힘으로 하면 진짜 내가 이긴다 와, 가자니까? 어, 조금만 힘주는 거. 음. 어디로 가고 싶은데? 어디로 갈 건데? 어디로 갈 거냐고. 가고 싶은데로 가. 장수 씨 어디로 갈 거야? 가자. 장수 씨 가자. 가자. 장수 씨 가자고. 어디로 갈 거야? 가자. 가자. 가자. 가자.